못할 것 같네요. 그렇죠? 어, 이렇게 많는 이랬대요. 응. 응. 오늘 12월의 첫째 날이에요. 아, 그렇습니다. 12월. 뭐라안들었 <웃음> <웃음> 아, 네, 어쨌든, 그래서 12월이니까 뭔가 벌써 마음이 좀 설레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근데, 저희가 그날의 에이! 슬픈 소식은 일단 12월 22일이 크리스마스 전 방송이라서 다라가 진짜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? 근데 음 그날 좋은 일한 가지와 안 좋은 일한 어? 가지가 동시에 있을 예정이에요 22일이 어쨌든 크리스마스 보내드릴까요? 어, 조금 나쁜 거예요. 나쁜 거. 그렇죠. 매도 먼저 만는게낫다고 나쁜 거는 어, 저희 요정님이 no. 그날 안 오세요. 그래서 요정님이 날방을 그날 팽게 쳐주고 뭐 어디 가서 뭐 좋은데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몸도 뭐, 그래도 no. 떠나는 거죠. 22일에는. 그렇죠. 은 소식은? 유정 <웃음> 이렇게 할것 같습니다. <웃음> 여, 어쨌든, 네, 어, 2 1일에는 어, 일단 유정님이 없다는 것이 그 가장 큰 이슈기 때문에, 어, 그 컨텐츠도 되게, 어, 그냥 제가 짜도 된다고 어? 하셨어요, 유정님께서. 본인은 귀찮다고 하셔가지고. 어, 가끔 그러셨잖아요. 아그 그러셨잖아요. 아까 그러셨잖아요, 아까. 공개님이랑 저랑 같이 있을 때 근데 공개님은 너무 바쁘니까 공개님은 어차피 바쁘니까 나라가 짜도 되는 거죠. 컨펌이 누구한테 받나요요정님요안 해주실 것 같은데요? 아 진짜 어망진창이에요 정말! 나라가 22일에 뭐라까지금 생각을 하다가 뭔가 어, 나라가 쿠방을 다시 한번 해보면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크리스마스는 제가 먹는 게 아니죠. 나눠야죠. 크리스마스는 나눔. 공기님 마음, 나라 마 그럼요. 네 마음 내 마음. 토끼 PD님 네 마음 내 마음. 요정님은 니마네니 마음. 네 그렇습니다. 야야 <웃음> 야 나라 표정 아니에요. 이거 토끼님의 어떤 자아가 반영된 표정입니다. 쿠방고삼자어 좋아요. 그래서 어, 주변에 나누는 거죠. 할때 이제 피디님도 드려야죠 아 왜요? 아, 민초치킨 하지 마세요 민초치킨 이제 못하면 라요 진짜, 진짜. 아, 나 커졌다 아, 메이크업 할까? 메이크업? 메이크업 할까요? 크리스마스 메이크업? 여기 위에다가 할수 있지 않나? 네. 님들돌아 <웃음> 얼굴 아, 이렇게 가까이서 오는 건 나라도 처음이에요. 음, 와! 음. 5시까지 기다려보고요. 네. 하지만 못할 것 같네요. 그렇죠 어?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.. 음. 하고 싶었는데.. 아! 미꼴 광주 여행을 이 나왔어요! 덕철도 순튼 나라가 광주의 과거부터 현재! 그리고 오. 미래까지! 다 설명해드릴게요! 관광진의 QR코드를 칼칵 찍으면 AR 나라가 나타나서 여행지를 안내해요! AR도슨트 11개를 모두보면 두두두두두 270도로 보는 화면 무대! 샤이닝스타 VR 뮤직비디오 11곡을 감상할수 있어요! 광주에 직접 가는게 걱정된다면? 이불 안에서도 광주에 온 것처럼! VR로 광주를 들어보자내손 안에 광주 있다! 11곡 모두 VR도슨트 시청 가능! v r 조슨들를 모두 시청하면 VR뮤직비디오 빛이 보상으로 내려온다네! <웃음>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세요!